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7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음, 새벽이죠. 음. 어, 어제는 어, 위클 옵션이 예, 만길이었습니다. 그 만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편에 이어서 방송을 전해 드렸죠 어제 풋옵션이 30배가 터지는 대박이 탄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시세가, 시세표가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새벽 4시 4분이지에서 5월 27일 금요일이고 시간인데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그동안 지나왔던, 어,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 이렇게 뭐 언제든지 이 시장은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뭐 쉬운 날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그한 네, 파도 이라도 어, 수익을 연결해서 그날그날 그날 어, 수익 나면 마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또 특히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이렇게 뭐 30배가 터지는 날들이 있으니까 잘만 잡으면 그죠뭐더블도 나오고 뭐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이 장은 뭐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탄하지 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에몰빵매매 하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리죠 네. 그래서 좀 안전적인 편안한 매매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시가죠 시가 5월 26일 날 금요일 이었죠 시가를 밑에까지 딱 맞춥니다 동시효과 시세 때는 그때는 음 코스피 200그 현물지수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요. 그런데 선물은 밑에서부터 동시효과를 진행했던 거죠. 결국은 선물지수에 맞춰버립니다. 참 신기하게 짝이 없는데 음, 선물지수가 그만큼 동시효과 시세에 맞춰버린단 말이죠. 자신들은 이미 하락 추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을 미정시 나스닥선이 간밤에는 좀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포지션 자체에 맞춰버린 상태로 시가를 형성하면서, 바로 이제 올려쳐버리죠. 올려칠 때, 자, 주식으로 매수하는 거 보세요. 예. 네. 주식으로, 어, 선물이죠. 3,281억이나 올립니다.까지 매수를 해버려요. 선물로. 3,281억. 엄청나게 큽니다 3600 음, 보세요 그죠 조금씩 틀린데 3260억 그죠 아그러걸 3,260억을 매수했던 걸다 팝니다 또쫙 팔아 버려 그러고요 마이너스 3 6 0 0억이 16억이 됐죠 그죠 하하 이렇게 이 시장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웃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그동안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들의 행태가 이렇게 어, 이 시장을 주물럭거리는구나를 알게 됩죠이통양이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금리 인상 발표를 했죠. 9시, 시 50분경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기준금리가 발표되는 특이한 날에는 이렇게 방향전이에 급하게 일어나죠. 자, 주식으로 또 삽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주식인데, 허허, 여기 때 얼마입니까? 526억을 삽니다.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니까 이제 올라치는 거죠. 나머지기, 그죠? 어, 금융투자라다 매도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다 매도, 이거 금융투자인데, 예, 345억 매도 중이었어요. 이것도, 연기금은, 어, 팔다가, 그죠? 어, 샀네, 여기도, 그죠? 막판 9시 50분 10시 10분까지 310, 371억을 샀어요 금융 저 연기금 은 이렇게 올려놓고 이 친구도 그냥 이렇게 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797억을 매도를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5월 26일날 이렇게 폭동해 가지고 폭락하는 그림 15분 차트죠 막판에 또 올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어찌 됩니까 이거 시가에서 거의 형성됐죠 그죠? 어, 번동폭은 큰데 결국은 시가에서 가격을 맞추고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고 콜 옵션은 막판에 지금 16억을 매수하면서, 예, 예, 거의, 그죠? 시가 부분에 예, 지수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푸드 옵션도 11억을 매수하면서 예, 막판에 이렇게 행보장을 만든 겁니다. 결국, 그죠? 시가에서 맞춰버렸기 때문에. 자, 2.5 단위로 이렇게 변동을 한단 말이죠. 그죠? 345. 이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347. 그죠? 여기까지 올렸다가, 예, 다시 또, 원위치. 345. 그 다음에, 300, 아, 300, 342.5는 얘긴데, 여기까지는 뭐, 예, 전혀, 342는, 갈라다가 말았죠. 342.5가 여기죠. 자, 이 이런 행사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바로 이 옵션 투자죠. 그죠? 네. 345, 347.5, 342.5이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인데 뭐이 342.5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 343까지 내려갔다가 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만 길에는 이렇게 변동이 크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무려 30배가 터집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 풋옵션을 매수했던 사람이 예,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30배가 터지는 거죠 그 종목이 아까도 언급했는데 요 종목이죠 위클리 옵션 풋옵션이죠 0 5월 w 사관자 네번째 주 목요일이란 뜻이고 요거는 위클이니까 목요일에 만길되는 일주일 동안 매매되는 옵션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익률이 높은 이 위클리 옵션이 국내에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정도 되었죠. 자, 3년 돌아옵니다. 9월 2 3일 되면 딱 3년입니다. 2019년 9월 23일 날이 첫 상장일이었고 이번에 이제 2022년 9월 23일 되면 이제 딱 3년 차가 되죠. 3년 만 3기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클리 옵션은 굉장히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점. 자이 옵션이 아주 드라마틱 합니다 보세요 345 짜리죠 행사가격이 345 밑으로 가면 은 수익나는 종목입니다 푸선 매도한다는 뜻이고 코스피 200 지수를 매도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행사가격이 345 입니다 매도하는 날짜는 언제냐? 아, 만길날 매도합니다. 목요일 만기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 때 매도를 해가지고 바로 지수가 나오면 그걸로 청산하는 현금청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현물청산이라고 하면 은 200개 종목을 다 사야 돼요. 요거 이제 팔아야 되겠죠. 요, 거 푸슨, 지가 가지고 있는 고스피 200지수를 다 팔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물청산이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금청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만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 고스피 200지수, 요거 어, 차익. 매도했으니까 어,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해버리죠. 그 차익만큼. 수익이 낮죠 푸독션 같은 경우는 345에서 344.25 이걸로 차이가 결제를 받는 거죠 345 마이너스 344.26 344.26 그러면 0.74 만기 들어가기 전에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1.33 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제를 들어가게 되면 0.74가 됩니다. 0.74. 어, 손실이겠죠. 이분은. 예, 절반 반타적이 되버립니다 결제에 들어갈 때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외국인이 이용을 한 거죠. 이렇게 예, 올려치면서 막판에 이렇게 또 주식을 사버리죠. 이만큼. 원래는 매도를 이만큼 했단 말이죠. 동시효과, 마감동시효과 때, 이렇게, 예, 되기 전에는 매도 489억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사버립니다. 아, 한 700억, 그죠? 800억 정도 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들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수익 나, 나, 나게 하, 만들어버리죠. 보세요. 위클리 콜옵션 외국인이죠 그죠 6억을 지금 매수 했잖아요이 매수한거 수익으로 땡기는 거죠 자 위클리 푸드옵션 외국인이죠 이거 16억 매도친거 막판에 올리면서 이걸, 이걸 실은시켰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가 있었던 그런 광경입니다 자이 자료가 이제 내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밤에 벌떡 일어나서 어,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베이시스가 플러스 0.54 예, 콘텐고입니다 예, 상승으로 간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이 예, 고평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유발되죠 2314억이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주식을 사는 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누가 샀겠습니까? 결국 외국인이 막판에 사면서 어,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아까 그죠? 마이너스 489억이 있는데 이게 에, 800억을 그냥 동시효과에 사면서 플러스로 만들어버립니다. 376억으로 자, 이 주식 선물도 178억 이나 매수를 해버렸어요 지금 자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조직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매수를 이렇게 178억을 했습니다 상승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하락 포지션을 완전히 수익으로 연결하면서 매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선물은 3,616억이나 매도를 치면서 하방으로 해지를 하면서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폭등을 했어요. 지금 2.96%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2.96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에서, 뭐, 쌍바닥 찍고, 뭐, 올라가는 그림을, 오늘 시선은 이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 치면서, 이게, 올라쳤다, 뭐, 치는 모습을, 12,500, 12,500, 12,300 정도 되죠. 12,000, 12,300이면,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치는 모습이죠. 12,300 지상 바닥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간 정시는 어떻습니까? 야간 정시도 현재 음네아 이거 바로 폭등하고 있죠. 3.80이나 오르면서 348.60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콜 시세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위클리의 콜옵션이 오늘도 어, 어 탄생 되었죠 그죠 어, 6월 첫째 주께 탄생이 되었습니다 음342 짜리 한번 볼까요 하하 가격이 굉장히 높죠 자347 아, 3 짜리 네, 어, 64% 64%나 올라 치고 있습니다 시가는 2.10인데 이것이 3.35까지 예, 폭동하고 있습니다. 59%죠. 시가 대비해서. 음, 가격도 이제 조금씩 높아가는 지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 가격 동향을 살펴보았고. 아, 드라마틱 합니다. 이거. 하, 이거 보세요. 그죠? 위클리. 드 옵션 345짜리 이게 어제 1.2 하던 거였습니다. 1.2. 1.2 하던 것이 오늘 시가에 거의 0.08로 0.80으로 막반타작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게 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이걸 찾도록 보는 게 좋죠. 그죠? 아, 이게 보십시오. 자, 풋 345짜리 풋 자, 고스피 2배 위클리 풋 345짜리 풋 여기죠. 5월 넷째 주권 자, 이겁니다. 5분봉 차트죠. 자, 5월 26일이죠. 자, 금요일자. 자, 시가가 얼마입니까? 0.80이죠. 시가 0.80. 이 어제 종가는 얘기란 말이죠. 어제 종가는 1 2 그죠? 1 2 자, 1 2에 하던 것이, 자, 시가 0.0, 0.80까지 떨어졌다가, 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까지 내려갑니다. 하하. 이 최저가가 지금 0.07이에요, 지금. 자, 0.07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아, 2.12까지. 이게 이제 30배입니다. 30배. 0.07이 2.12에 30배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 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0.07이. 예, 여기까지 올라가죠, 일단. 아, 0.46까지 올라갑니다. 하하. 0.46까지 갔다가 이것이 또들어 갑니까? 0.6까지가 0.09까지 또 떨어지죠, 저가, 그죠? 0.09. 0.07이 0.09까지 또 떨어집니다. 0.49까지 갔던 게, 46까지 갔던 게, 그죠? 자, 0.09까지 또 떨어졌다가, 0.09죠? 그것도 올라칩니다. 여기까지. 자, 0.09에서 0.69까지 또 돌파하죠. 0.69. 어, 0.65까지 갔던 것이 또들 어디로 갑니까? 어디까지 떨어지죠? 0. 어? 0.65에서 예, 0.11까지 예, 0또 떨어집니다 0.65에서 0.11 저가가 그죠 그게 이제 또확 올라칩니다 0.11에서 그냥 2.12까지 막 그냥 올라 쳐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 어떻습니까 이거 MACD 로 매매 했으면 당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다시 잡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MACD 지표가 굉장히 옵션에서는 유용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음 괜찮습니다 그죠 아주 좋아요 자이 위클리 옵션 만길때 한번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서 서민가포로 가는 길로 들어서 있기를 기원합니다. 콜 한번 볼까요. 콜옵션 하, 참. 자 콜옵션 음 347.5 짜리 저 어제 0.90 이었습니다. 0.90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시간에 0.34 3분의 1 토막 되죠 3분의 1 토막 됐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칩니다 1.73까지 무려 5배 터지죠 5배 예. 네. 아 한번 볼까요 5배 3,4,7 이걸 음 3,4,7 콜 3,4,7 이거죠 하하, 참, 보세요. 저 어제 예, 저 종가는 0.09였죠. 시가가 3분의 1 토막 0.34, 그죠? 0.34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하하 고가까지 어제의 고가까지 올라치네, 그죠? 1.73까지 올라갑니다. 1.73 와, 이것도 딱 맞춰버렸네, 그죠? 고가까지 딱 맞추고 내려가는 모습. 얼마나 기계적으로 매매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올려 버리는 거죠. 고가까지. 이야.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 선물하고 옵션이 가격 움직임이 선물에 따라서 이 옵션이 막 자동으로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아, 이까지 고가까지 갔다가 1.73이 꽝 됩니다. 꽝. 제로가 되버리죠 결제 받으면 제로가 되버립니다347 이상 가야 되는데, 가 이거는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37.5 이상 안 갔기 때문에, 344.25로, 344.26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꽝입니다. 꽝. 아, 이 아침에 뭐 다섯 배 터지겠던 게 그죠? 100만 원이 질렀으면 500만 원이 터지면게 제로가 되버리는 거죠. 이게. 내려갈때 손절 안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흥망성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 입니다. 하루살이 한마디로 이런 대변역장이 어제 일어났던 겁니다. 금열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어,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 대박은 어떻게 탄성이 되고, 어, 왜 이렇게 큰 변동장이 일어났는지, 예. 기준금리가 일렇 발표되는 바람에 박살났고, 물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은 하락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시 패대기 치는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을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시키고 어디까지 하락시켰다 올리겠다 이런게 다 기계적으로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음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길 위클리 옵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러 하면 지금 현재 기까지 진행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주식을 일단 376억을 매수를 했고 선물은 어 3,61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콜 옵션은 16억을 매수를 했고 푸드 옵션은 11억을 매도를 했던 겁니다. 자, 드 옵션 그 돈은 170억 그죠? 매수했던 거어거뭐 이익을 실현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이지를 한 상태고 이걸 주식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그때 9,300억 매수하면서 이걸 해지를 걸면서 올라친 거예요. 지금 자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예, 그날그날 당일당일 명이아시고 위클리 옵션 만길 만큼은 집중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다음 6월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6월 콜옵션 350짜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350짜리는 어제 3.17 하던 거 2.36, 25% 하락했고 콜2 0 2 2년자 06월짜리고 355짜리는 어제 1.47 하던 거 0.97 마이너스 34%입니다. 푸옵션은 어제 1.05 하던 거 에, 이게 플러스 0 어, 3.1% 1.0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푸트 어, 340짜리는 어제 2.88 하던 거 어, 3.07로 6%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음, 급동장이 일어났는데 점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잔존일수도 1 5일밖에안 남았어요 달력일수인데 1 5일 정도 남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험난한 옵션은 굉장히 초단타 매매 하셔야 돼요 이게 오버를 한다든가 장기 투자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풋옵션 3 0배 터진 종목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